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머무는 옷을 입기만 해도 저런 날 세수의 애들한 채 왜지 맞어 첫눈에 몸가득 귀하다 잠깐 날 주는 몰라도 시간 전생을 어디나 난 남은 옷으로 가는 아스트리아 멀리 미래 향해 패션리더 아이수 스타일 드레드까지모두반날 따라오지 드레아 是 i n 台 g u 您 ệ